아픈 부위면 아픈 부위를 통증을 느끼면서 그 통증을 향해서 몰라, 괜찮아 해보세요. 그리고 한번 지켜보세요. 진짜 좀 통증이 갈리나. 제 모, 제가 제 몸이 좀 많이 아파서 그런지 저는 계속 깨어있는 데 엄청 도움이 돼요. 깨어있지 않면 몸이 자꾸 쑤시니까 자꾸 쑤신들 향해서 아, 몰라, 몰라 해주다 보니까 수행도 되게 도움이 됐어요. 안 깨어 있으면 좀 몸이 좀 불편해요. 그래서 계속 깨워서 몸을 관리해줘야 돼요. 몸도 진정시켜야 돼요. 어느 정도까지 하면 이제 아프잖아요? 좀 몸이 일어나는데 불편하다. 모른다. 괜찮다. 그러면 좀 갈려요. 그때 나무 아미타불이나 자기가 믿는 성자를 향해서 연불이라도 하시면 몸이 더 빨리 편해집니다. 왜냐하면 아픈 것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. 예수님 여기 아주 그, 요 아픈 통증 좀 맡깁니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권하는 방식 깨어서 한마디만 하도 탁 맡겨져요. 깨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닌 그 자리에서 나무아미타불 한마디 하면 거기에, 거기에 또 육바라밀이 다 담겨요.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감사합니다까지 해버리세요. 감사합니다. 몸이 아픈데 잠깐 안 아플 때 감사합니다 까지 날리실 수 있어야 돼요. 감사합니다. 이런 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. 힘든 상황에서 도 이런 경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느님 참나한테 맡기시건 성자 나무아미타불이나 예수님은 성자죠. 하느님이나 참나는 이제 그 신성한 자리죠. 거기다 맡기건 인간 중에 훌륭하신 신성을 구현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고 자꾸 맡기시면서 사시다 보면 그게 또 여러분 수행이에요. 정신 관리를 계속 그렇게 하시면 깨어 계실 수 있어요.